2015년도에 일부 암 환자 또는 과거 유병자들을 일반형 실손 거기에다가 암보험까지 가입할 수 있는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 고객분 중에서 2010년도에 갑상선 암 진단을 받으셨고 이제 상담원과의 전화통화에서 5년 후가 지나면 모든 보장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얘기를 들으셨다고 생각을 하셨어요 음. 그래서 2020년 딱 5년 지난 시점에 음. 갑상선 초음파 등 검사한 비용을 보험회사 실비로 청구를 했는데 보험사에서는 직업이 거절이 되었습니다 음. 그 5년이라는 동안 적어도 한 번도 병원을 가지 않았을 경우 보장이 살아나는데 음. 주기적으로 초음파 검사를 계속 하셨어요 당연히 어정이 나올 거고요 보험회사의 의견은 달랐던 거죠 음. 이분은 재검사 소견을 그 5년 내에 받으신 거예요? 아 그렇습니다. 5년 내에 재검사 소견인데 음. 고객분들은 좋은 쪽으로만 대부분 다 해석을 하셔요. 5년 이내에 추가 검사분을 부 놓치시고 5년만 지나면 보장을 받는다고 생각하셨던 거죠. 이분이 오해하신 거는 5년만 지나면 전기간부담보가 잡혔더라도 보상은 가능하다. 음 그렇게 생각하셨고 음. 그래서 보험 청구까지 하셨던 거였죠. 음. 그런데 그분은 적어도 6개월에 한번 정도는 갑상선이나 유방쪽 초음파 검사를 계속 하셨 어떤 상황이었거든요. 음. 그래서 당연히 보험금 지급은 거절이 되었던 거죠. 음. 포인트로 꼭 알아가셔야 되는 거는 이전기관 부담보 같은 경우에 이런 이야기들이 많아요. 뭐 5년 지나고 나면 부담보 그냥 자동으로 풀린다. 어, 네, 고객분들도 그렇게 이해를 하셔요. 그리고 내가 어떤 보험을 청구했을 때, 실비 같은 경우는 갑상선 초음파나 유방 초음파 같은 경우는 비용 구조는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10만 원 내외니까요. 안 음. 관련 거는 평균 (1000만에서) 많게는 (1억 원) 정도까지 보험금 진단비가 지급되는 상황에서 음. 그 부분을 만약에 잘못 오해를 하셨다고 했을 때는 음. 어 굉장히 난처한 상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음.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도 저에게 의뢰가 들어왔고 자녀에 대한 상담까지 같이 했는데 따인 같은 경우도 수적검사나 약 복용이나 이런 경우가 조금 많았어요. 나이가 20대인데도 불구하고 유병자로밖에 진행을 할 수가 없었고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유병자에서 유사한 같은 경우 3천만 원까지 진단 자금이 가입이 되었고 이따인 같은 경우는 가입 후 3개월 만에 경계성 종양이라는암 진단을 받고 면책 기간 50%로 해서 1,500만 원이 지급된 사례였습니다 음. 고객께서 지금도 말씀하시는 게 일반 보험으로 가입했을 었 경우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었을까? 물음표를 다시고저 또한 물음표인데 만약 일반 보험을 하셨다면 그러 로또의 성격을 가지고 가셨을 거라고 제가 간혹 얘기하고 합니다 음. 소비자분들께서 이 고지에 대해서 오해하시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으신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은 제대로 활증 플랜을 가입을 하거나 일반 플랜을 가입할 수 있다면 가장 좋은 대안이겠지만, 보장을 못 받는 보험을 가입하는 것만큼 의미 없는 활동이 없거든요. 음,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객님들께서 충분히 인지하시고, 제대로 된 보장을 좀 받으셨으면 좋겠다라는 의미에서 전달을 해드렸고요. 한가지만 더 안타까웠던 사례들이 있으시면, 이 케이스는 안타깝다는 것보다는요. 50대 남자분이셨는데 술, 담배 소위 말해서 좋아할 것다 좋아하시고 걷기 운동도 제대로 안 하시는 또 가정욕도 상당히 많으신 분이셨어요. 아내분을 만나서 기존에 가입된 정권을 좀 보자고 했고 표준치 안보험을 가입을 하셨더라고요. 상담을 2018년도 했는데 2017년도에 전혀 고지 없이 가입을 하셨고 3.25조차 가입할 수 없는 상황이셨는데 일반 표준처로 가입되어서 제가 상당히 놀랐었고요 보장을 받으실 거라고 생각하고 계셨어요 나중에 보험금을 못 받을 확률이 상당히 많으시다 지급 안될 확률을 평생을 가지고 아셔야 된다 그래서 제가 그때 2018년도 명자보험은 암진단만 아니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는 보험이 있었습니다 보험료 부담까지 줄이기 위해서 10년 갱신 20년 갱신을 선택해 드렸고 2만 원 정도 가입을 했고 2021년 5월 달에 암 진단을 받으셔가지고 보험금 5천만 원이 바로 지급된 고객입니다 엄청 고마워하시겠네요 그렇죠 지금도 편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표시하고 계십니다 맞아요 보험의 핵심은 보상이잖아요 음, 맞죠. 이 보상을 못 받을 보험을 납입하고 계시는 거 그냥 길거리에다가 돈 버리는 거랑 같은 거예요 네, 본금만 못 받는 게 아니고 그동안 납입했던 돈 또한 못 받고 강제 해지 처리되는 경우가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고지에 대한 거는 꼭 가입하시기 전에 전문가 상담 또는 한번더 신중하게 생각하시고 내가 놓친 게 없는지 꼭 점검해 보시는 게 좋으시고요.